안녕하세요 블로키프 에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 리플 가격 상승 요인을 다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리플 수웰 컨퍼런스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 기도 연설자로 참가한다는 게 가장 눈에 띄었죠 리플 컨퍼런스가 뭐냐면요 리플이 주최하는 공개협의회 행사임에서 마케팅 일환으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유명한데요. 작년 스웨른 비슷한 시기였죠. 캐나다 토렌트에서 10월 16일에서 18일에 이뤄졌는데 이 기조 연설자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 출신인 닥터 벤 버네크가 참석했기도 했었고 월드와이드 웹사이트 WWW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팀 버너스가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경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었죠. 이 컨퍼런스 첫날 약 20%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막상 수혜를 기대하는 달리 어 딱히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마지막 날에는 이 250원대로 떨어지면서 약 40%에 가까운 등락이 나타났었죠. 이번 스일 컨퍼런스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스일 측에서 대부분 세션을 포스팅하겠지만 이빌 클리턴과 이 진스퍼링의 연설 부분은 포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스일에 참석한 어느 분이 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너럴한 경제나 정책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의견을 미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간 국경이나 이 소득 집단들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여설를 마쳤고요 첫날에 발표한 소식은요 어, 세곳 금융회사에서 리플의 엑스레피드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엑스리피드의 간략한 설명은요 제가 지난 리플 상승률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세 곳은요 어, 멀큐리 FX, q 알 x 스 그리고 CCFCU인데요 아, 이 리플의 경우 120곳의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엑스레피디의 시범 운영만 지금 진행이 됐고 도입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상업에서의 도입이 시급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 이번에 엑스레피디가 금융회사에 첫 도입이 되면서 대형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이 엑스레피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이 엑스레피드가 빠른 송금 서비스의 역할을 제대로 수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이번 달에 엑스레피드를 출시한다 밝히기도 했었고 이세 곳의 금융회사가 엑스레피드를 도입한다는 게이 엑스레피드가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상용화가 될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거대 글로벌 금융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첫날 발표한 소식은 크게 호재의 거리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스웰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큰 이슈거리는 했지만, 이 스웰로 인한 가격 변동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더랑 리플은 볼륨 량은 비슷해요 근데 리플 차트 사이트 가보시면요 이 바이낸스에서 유독 큰 볼륨 량을 보이고 있네요 리플 차트 보시면요 작년과 비슷한데요 아직 컨퍼런스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10월 1일 컨퍼런스 개최날 잠시 가격이 올랐고요 큰 이슈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도 크게 없었네요 작년은 컨퍼런스 이후에 가격이 급하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처럼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